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? 저 여자 너무 괜찮은데?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사실 잘 모르는데 외모만 봐도 왠지 내 운명의 짝인 것 같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용감하게 동키호테같이 돌파를 하려고 다가서잖아요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든가 어떤 약속을 잡는다든가 그게 성사됐을 때 그런 쾌감을 기대하면서 다가서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퇴짜를 맞을 거예요 여성분 입장에서 이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어, 내꿈의 이상형이야,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야, 오늘 백마탄왕자님 만났어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좀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잘될 거예요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,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떤 걸 보면 저건 좀 너무 무모하게, 너무 막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다가갔을 때그 사람의 처해있는 상황이나 혹은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똑같은 좋은 전략을 가지고 갔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. 근데 기본 베이스는 용감하게 갈수 있는 배짱은 있어야겠죠. 그런데 그 배짱만 가지고 가면 상대방한테 오히려 위협함을 줄수 있거든요. 불편함을 줄수 있다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즉흥적인 거예요. 그렇지만 그 즉흥을 즉흥만 가지고 들이밀면 오히려 실패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즉흥적인 순간이지만 즉흥이 아닌 조금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부터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멘트를 가져가서 처음에 던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멘트가 저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 받고 싶습니다 이 멘트 하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이상형 같아서 전화번호 알고 싶고 한번 기회가 되면 식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의 멘트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죠.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는요. 가만히 서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올 거란 상상도 한 적이 없고요.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전화번호를 물어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.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지? 이 말을 모른다는 거죠. 준비한 사람은 많이 고민을 해서 간 건데 듣는 사람은요. 아무 전제도 없이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었는데 지금 뭐라고 했지? 그래서 되물어 보는 경우도 있어요. 네? 뭐라고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멘트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줘서 그 사람이 날 허락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이게 약간의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마음에 들어 하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. 처음 본 사람에게 내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되게 냉담해요 그리고 경계를 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그래도 아직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하면 그걸 좀잘 응해주는 사회거든요 그 정도의 문화적인 수준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냥 가서 전화번호 주세요 라는 어떤 멘트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탁을 해 보세요 길을 잘 몰라서 사실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길을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싫어요 몰라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아는 경우라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듣는 동안에 내 리액션을 해주세요 아네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목소리와 내 느낌을 여자에게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어,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그 남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좀 괜찮 않고 내가 생각하던 그런 취향이랑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 남자에 대한 미련이나 뭔가 조금 나한테 다가온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런 텀을 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홍대 지하철역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 사람 중에 내가 마음에들어는 누군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설 때 내가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저 죄송한데 제가 홍대에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홍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셀카도 찍으니까 이게 다 담기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사진 한장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부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사진 한장 찍어주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알겠다고 찍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자가 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때 나라는 사람을 정확히 스캔하게 되죠. 카메라를 통해서 내 모습을 응시하게 되고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. 그래서 한번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사진을 찍어준 다음에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 하고 내 매너 있는 아니면 내 매력적인 목소리나 내 눈빛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돌아서서 다음 작업이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여자분에게 길을 물었는데 여자분이 안내를 잘 해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길을 물어봤으면요 길을 물어보는 단계에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저 여자한테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으면 일단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는 확인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스토커처럼 말고 그 여자분이 누구를 만나는지 멀리서 지켜보세요 혹은 그 여자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그러다가 그 여자분이 어떤 동선이 그려지면 우연히 다시 만난 것처럼 다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. 어? 아까 뵀던 그분이네요. 저 덕분에 이렇게 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.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남자를 대면하게 되는 거고 그 남자가 매너가 좋은 사람, 성격이 밝은 사람으로 인지가 되거든요. 이런 단계를 지난 다음에 전화번호라도 알수 있을까요? 라고 얘기를 하면 경계심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.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자분들이 경계를 안 하고 나중에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도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경계심이 있으면 전화가 와오면 차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.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던 그 방식도 동일하게 사진을 찍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마무리로 해서 일단은 그 상황을 종료를 해야 되고요. 그 이후에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해서 다시 만나서 고마움을 표현하든지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면 일반적으로 처음 대면하자마자 전호를 얻어내는 경우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으니까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이상이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과 꼭 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무례한 기분을 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.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가면서 배려하고 어, 존중하는 그것부터 시작한다면 그 상대방도 아마 나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을 만들어 가시는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